또 이제 분노에 막차 있는 분들도 계세요. 막 환경에 대한 분노, 자기 가족에 대한 분노, 또는 직장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을 어디로 돌려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. 여러분들 그 분노를 절대로 자기 자신에게 또는 어떤 특정인에게 돌리면 절대 안 돼요. 그 감정 방향 자체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고요. 그리고 말을 할때이말 자체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저도 늘 조심을 하는데 말 속에 자기 생각이 묻어가잖아요. 그니까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게 되면은 그말 속에 있는 어떤 칼날이 진짜 콕콕 박힐 때가 있어요. 그리고 모든 걸 이제 꼬아서 듣거나 또그 정도가 심해지면은 부정적으로 듣다가 자기만의 생각 안에 갇히게 될 수도 있어요. 이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. 왜냐면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은 더 어려워질 거고 그리고 29년도 30년이 되면은 더 세상은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. 어, 그걸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.